안녕하세요. 바니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화를 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삶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청취를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께서는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가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완료 되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예술이다. 예술은 한 번의 시도를 통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반복적인 창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반복적인 창의 과정이란 작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상상 속의 예술적 결과물을 창조해가는 지루하고 고단한 여러 번의 재창조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조약돌이 가지고 있는 무늬와 색깔, 균열과 같은 본연의 자연미를 힘들고 고단한 연마 과정을 통해 드러내는 조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값비싼 보석처럼 인공미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조약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자연미를 드러내려는 저만의 예술적인 행위입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원하는 결과물을 한 번에 완성해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던 문이나 색깔은 조약도를 연마할수록 점점 사라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균열이 생겨서 재료를 못 쓰게 되는 경험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도 저의 조약돌 조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림도 여러 번에 덧칠이나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는 고단한 창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완벽한 한 점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려는 도공은 작은 결함을 가진 수많은 도자기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처럼 한 점의 훌륭한 도자기는 수많은 파괴의 과정을 통해 창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술가가 원하는 작품을 상상하듯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목표라고도 하며 희망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에서의 성공 직장에서의 승진, 행복한 연애와 결혼, 안전과 안정,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 등 인간의 생긴 모습이 모두 다른 만큼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상도 헤어릴 수 없이 다양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술과 삶의 과정이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은 예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도 예술의 결과만큼이나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얻어낼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도 아니죠. 예술을 향한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을 겪어나가듯이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창의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타인의 삶일 수 없고 타인의 삶도 내 삶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자기 삶을 비교하지 말고 예술적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지금 바니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분께 전달될 희망의 메시지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